덜그덕덜그덕하는 마차소리도 들리고 여러 잡소리가 하체에서 올라오네요. 가이드링크로 불리는 컨트롤링크와 트랙링크 그리고 어퍼왕과 커플링 로드 마지막으로 볼조인트와 안티롤바 푸싱입니다. 모든 부품들은 동유럽산 OEM으로 준비했으며 단순히 부식만 교환하는 게 아닌 링크 일체형으로 진행합니다. 멀티링크를 사용하는 아우디 차종들에 대해서는 부분 교환보다는 한꺼번에 교체하는 걸 추천합니다. 멀티링크는 여러 연결부가 상호 유기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가장 의심되는 A라는 부품을 교체를 했지만 다른 부위의 소음이 더 부각될 수도 있고 같은 환경에 노출되어 있던 다른 링크들의 강성이 약하기 때문에 서스펜션이 정상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해당 부품들을 결속하는 모든 볼트와 너트류는 아우디 정비 지침서에 명시된 대로 신품으로 교체하며 센터를 통해 구매한 정품만 사용합니다 가장 먼저 공차 위치를 측정 및 기록합니다 공차 위치는 모든 볼트나 너트가 연고 체결되는 중립시점 즉 링크류의 상하 움직임의 중심점이 되는 일종의 초기화 시점이 되는 차량의 높이입니다 언더커버를 비롯해 바디브레이스, 그리고 방열판을 탈거하고요. 안티롤버와 커플링 로드를 탈거합니다. 탈거된 커플링 로드의 모습인데요. 한쪽 로드의 경우 별다른 힘을 가하지 않아도 훅 하고 돌아가네요. 내부 부싱이 완전히 이탈된 것 같습니다. 맞은편과 비교해보면 차이를 알수 있죠. 신품 커플링 로드로 교체합니다 볼트 및 너트도 신품으로 사용하고요 공차 체결을 위해 가치글만 진행합니다 기존 가이드 링크들을 탈거합니다 트랙링크 볼조인트에 사용되는 고정 너트입니다 좌측은 링크와 동봉된 너트, 우측은 아우디 정콤 정품 너트로 정콤의 경우 와셔와 함께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품 볼조인트 결합 후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정확하게 체결합니다 신품 트랙링크와 컨트롤 링크를 장착합니다 동차 체결을 위해 볼조인트를 제외한 모든 고정 볼트들은 가이을만하고요 공차 체결에 필요 없는 볼조인트 체결부를 규정 토크로 정확하게 체결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월조인트 고정볼트만 토크체결하고요. 안티롤바 및 커플링 로드를 장착합니다. 신품 실드로 교체 후너트는가체을 하고요. 이제 어퍼암 교체입니다. 조인트 부분에 고정볼트를탈거합니다 기존 어퍼암도 커플링 로드와 마찬가지로 별다른 저항 없이 돌아가네요. 상태가 좋아보이진 않습니다 장착 부위를 클리닝한 후안티시즈를도포한 신품을 장착합니다 이 부분도 공차체결이 필요없는 볼조인트 힘으로 토크체결하고요 이제 공차체결입니다 신품부품의 차후수명과 차량의 운동성능 그리고 승차감을 결정짓는 데 가장 필요한 그리고 중요한 요소로 해당 작업에 대한 설명은 더보기 탭에 있는 작업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고시 확인한 공차 레벨에서 작업을 진행합니다 아우디 링크루의 토크체결은 2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토크렌치를 이용한 1차체결 그리고 각도법입니다 1차 체결 후 마킹펜을 이용해 체결 각도를 표시해 줍니다 그 다음 2차 체결을 진행하고요 모든 링크를 의 공차 체결을 마쳤으면 가조립되어 있던 안티롤바 고정 노트를 토크 체결합니다 커플링 로드도 체결하고요 방열판과 바디브리에스를 선착합니다 토크 체결하고요 어퍼암부싱부고정볼트의 경우 휠이 장착된 상태에서는 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휠을 탈거 후 차량 스트럿을 지지해 바퀴가 달려있을 때와 동일한 공차 높이를 만들어준 후 공차 체결을 진행했습니다. 네열 그리스를 허브 주변에 도포한 후 탈거했던 전륜을 도고 체결합니다. 교체가 완료된 모습입니다. 교체된 기존 부품들의 모습인데요 컨트롤링크, 트랙링크, 어퍼암, 그리고 커플링 로드와 안티롤바 부싱으로 특히 어퍼암이나 커플링 로드의 경우 내부에서 손으로만 빙빙 돌릴 수 있을 정도로 이탈되어 있었습니다 그외고정 볼트 및 너트들의 모습이고요. 시운전을 통해 개선사항을 확인 후 출고합니다.